클럽3명이 코로나19에 3 1 0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잠잠했던 야로나 사태가 갑작스럽게 퍼지고 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야로나의 패닉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지난 19일 00시부터 수도권 지방의 PC방이 문을 닫았으며 이후 23일부터 전국에 있는 PC방들이 문을 닫아 사실상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PC방이라는 건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유물은 아니지만 전세계 어딜 가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PC방 문화라는 것이 존재하는 만큼 대한민국에서 PC방이란 단순히 컴퓨터를 만지고 게임을 즐기는 공간 이상을 의미하는 장소인데요 지금 야로나 사태로 인해 전국에 있는 PC방이 문을 닫은 지금 과연 앞으로의 PC방 문화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PC방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게임문화에 큰 영향을 끼쳐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국의 게임 시장은 온라인 게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해외처럼 판매량을 순위로 판별할 수가 없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요. PC방이 문을 닫은 지 며칠이 지난 지금 순위에 그야말로 대격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게임 메카에서 공개한 순위에 따르면 포트나이트가 36위가 올라 14위로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가 11위가 올라 18위로 에이펙스 레전드가 16위가 올라 28위로 올라오는 등 한국에서 비주류로 취급받고 있는 게임들이 상당부분 순위가 상승하였으며 인벤에서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도타2가 5위가 올라 24위가 되고 많은 게임들이 몇 순위 이상씩 변화가 이루어지는 등 순위의 집계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를 내보내고 있지만 두 차트 모두 다 PC방의 영업정지 이후 큰 변화가 있다는 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게임들이 상당히 PC방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게임시장과 PC방이란 뗄래야 뗄수 없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온라인 게임들은 기본적으로 PC방 혜택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PC방 이벤트를 수시로 진행하는 걸 손쉽게 볼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오버워치와 같은 유료 게임들이 PC방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것도 모자라서 여러가지 혜택까지 주자 구매한 유저에 대한 역차별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게임사들도 한국의 PC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혜택을 정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 게임이 주류가 되는 시장에 한국의 고유한 PC방 문화까지 더해지다 보니 게임의 성공 여부나 인기의 척도를 나타내는 주요한 수치가 동시 접속자와 PC방 점유율로 매길 만큼 PC방은 한국의 게임 시장 자체라고 볼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PC방이 전국적으로 문을 닫은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차트가 보여주듯 시장은 단 며칠 만에 눈에 띌 만한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위는 8월 26일자에 제가 캡처한 PC방 점유율에 따른 순위를 나열한 차트인데요. 여기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PC방 문화가 어떤 형태를 띄고 있었는지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1위에서 10위의 게임 중 순위가 하락한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발로란트 그 밖에 순위가 오른 게임은 리니지와 리니지2입니다. 이렇게 순위가 오른 게임과 내려간 게임을 카테고리화 시켜두면 어떠한 공통점이 보이게 됩니다. 순위가 내려간 게임들은 여러 명이 함께 협동을 해야 하고 상대방과 전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함께 즐긴다는 개념에 가까운 게임이죠. 순위가 오른 게임들은 딱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PC방에 눌러 앉아 게임을 즐기는 아저씨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PC방은 우리들에게 게임을 즐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친구들과 다같이 게임을 함께 즐기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집에서 혼자 즐기는 게임과 친구들과 함께 PC방에 가면 즐기는 게임이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듯 PC방에서 게임을 즐긴다는 건 집에서 게임을 즐기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죠. 물론 몇몇 어른들에게는 술먹고 처차시간까지 시간때우는 곳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요. PC방이 성행하던 2000년도 이후에 학창시절을 보내본 사람들이라면 학교가 끝난 뒤에 야 겜방 갈래? 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보면서 자랐을 겁니다. 그만큼 이 90년대생 이후의 세대들에게 PC방이란 단순히 컴퓨터가 놓여있는 공간이 아닌 학교를 제외하고 친구들과 교감을 할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인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게임이라 불리는 문화는 PC방에서 촉발되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집에 가는 길에 친구들과 커뮤니티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학교에 와서 다시 게임에 대한 이야기와 정보를 주고받는 등 게임이라는 하나의 문화가 우리들의 삶에 스며들게 만든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2000년대 당시 10대들은 집에 pc가 보급되긴 하였지만 혼자 집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사람들은 적은 편이었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pc방이 거의 유일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장소였던 요인도 한몫하였죠. PC방 이전에 존재하였던 오락실은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함께 무언가를 즐기고 유대감을 생성하는 장소로서 사용되었지만 한 게임을 한두 명밖에 하지 못하는 물리적인 한계와 음침하고 어두운 이미지 언제든지 낯선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감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향유하는데 그치는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PC방 세대에 와서는 어떤 게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적게는 2, 3명에서 많게는 5, 6명 혹은 그 이상까지 같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물리적인 자유로움 게임을 즐기기 위한 공간이라는 안정감 칸막이, 헤드폰 등으로 인한 독립적인 공간성에서 오는 심리적인 자유로움 덕분에 오락실은 꺼려졌지만 PC방이라는 곳은 누구나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게임을 즐기는 공간이라는 건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언가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단절된 공간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환상의 나라의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는 확실하게 목적성을 지닌 현실 과 독립된 공간으로서 우리는 그곳에 도달한 것만으로도 일상과 달라진 경험과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런 거대한 요소들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가 될 수도 있으며 친구들과 함께 만든 아지트가 될 수도 있죠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요한 하위징가는 현실과 구분된 놀이만이 가지고 있는 마법적인 시공간을 가리키며 이를 매직서클이라고 정의하였죠 단순한 미끄럼틀이나 그네 같은 건 동네 아파트의 놀이터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놀이만을 즐기기 위해 만들어진 놀이공원에서 타는 미끄럼틀과 그네들이 주는 재미가 다르듯이 집에서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과 영화관이라는 공간에 들어가서 보는 재미의 즐거움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PC방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PC가 있으며 굳이 PC방에 가지 않더라도 친구들과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PC방에 가는 건 PC방이라는 독립된 장소가 현실로부터 사람들을 단절시키고 마법 같은 세계에 빠져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칸막이와 헤드폰으로 인해 누구보다 게임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느 공간보다 독립적인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PC방에 가서 게임을 즐길 때 어느 것보다 더 안정감을 느끼고 또 다른 색에 빠진 듯한 느낌을 주죠 바로 이런 중요한 공간적 사회적 역할을 맡아온 PC방의 문을 닫은 지금 우리들은 아주 중요한 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하고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가서 너도나도 자리 하나씩 잡고 컵라면 하나 시켜놓고 후루룩 먹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왁자지껄 떠들면서 게임을 즐기고 시끄럽다고 동네 형들이나 아저씨들에게 욕을 먹기도 한 10대의 추억이 가득한 장소 적어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나이대 분들이라면 PC방 하면 이와 같은 이미지가 있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PC방은 함께라는 한국적인 문화가 진득하게 묻어있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혼자 PC방에 가는 경우는 가끔 이벤트 시간을 채우거나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많을 뿐 대부분은 친구와 연인과 유대감을 생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곤 하죠 거기에 PC방 데이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의 PC방은 게임을 즐기는 곳과 더불어 PC방에서만 즐길 수 있는 그 PC방 특유의 분위기를 먹는 라면의 맛등 독특한 식문화의 공간으로도 확대된 문화 복합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야로나 사태 이후 모든 pc방은 전면적으로 영업 중단에 들어갔으며 월 평균 63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만큼 많은 업자들이 막대한 재정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지역에 따라서는 임대료만 무려 2500만원에 육박하는 것도 있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런 야로나 사태로 인한 영업 중단이 지속될 경우 pc방이라는 문화 자체가 사라질 지도 모른다는 시각도 종종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시기로 인해 게임을 즐기는 문화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외부적인 수단이 모두 차단된 지금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결국 집안의 컴퓨터를 마련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지금 게임을 가장 많이 즐기고 소비하는 2, 30대의 경우 집에 컴퓨터가 없는 이들은 PC방에 가서 게임을 즐기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게임뿐만 아니라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해 pc 판매량이 급증하였죠 더불어 최근에 대유행중인 게임인 폴가이즈나 어머머스를 보면 딱히 고사양의 게임도 아니며 게임에 식견이 전혀 없는 사람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낮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점점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며 이에 점점 집에서 게임을 즐기는 데에 사람들이 익숙해져 간다는 것이죠 물론 함께하는 문화 PC방의 문화를 겪은 세대들은 항상 누군가와 같이 게임을 하는 것에 큰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디스코드라는 매체를 통해 또 다른 온라인 사회망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문화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어느 PC방만 가봐도 디스코드가 기본으로 깔려있는 것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중이라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사람들은 물리적인 공간은 집이지만 온라인의 공간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형태에 익숙해져갈 것이며 점점 PC방이라는 것을 잊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PC방이 당장에 사라진다 라는건 너무 과장된 이야기긴 하지만 정말 만약 영업정지가 길게 몇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 어느정도 생각해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공개된 새로운 갤럭시 노트 그 20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엑스박스 게임패스가 보여주고 있듯 이제 어디서나 손쉽게 콘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클라우드 게이밍은 소문만 무성한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질 새로운 기술로 2020년 2021년은 게임문화가 새롭게 변하는 기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야로나 사태로 인해 p c 방이라는 우리들의 어린 시절 문화가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 사회망을 통해 여러 명의 사람과 게임을 즐기는 것에 익숙해져가고 클라우드 게이밍이라는 새로운 문화적인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의 게임 문화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